나름의 주식 철학. 전 아직 초보입니다. 전업투자자를 꿈꾸는 초보이죠. 현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고 사실 의무기간을 다했음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도 벌써 4년이 넘었군요. 대학교 1년 마친 후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주식을 처음 접하였습니다. 학생 때는 나이가 어려 모의 주식 투자를 했었고 수업도 주식 관련 수업을 들으며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그땐 기술적 분석이니 뭐니 몰랐고 그냥 뉴스를 보고 괜찮다 싶은 주식을 샀습니다. 돈은 별로 없어서 100만원 가량 사서 군입대 했는데 일병 휴가 때 보니 거의 2배 가량 돼 있어서 PC방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다 어떠한 계기로 군생활을 길게 하기로 했고 그동안 상당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증권 계좌에만 천만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이 생겼고 나름 돈 걱정을 안 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로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상한가 따라잡기, 미수 몰빵 등으로 결국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삼천육백만 원 미수 몰빵을 해 잠을 설쳤던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군. 처음에 몇십만 원 날리는 게 나중엔 일이 백 우습더군요.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고. 주식 계좌에는 현재 딱 200만원이 있습니다. 예전엔 기술적 분석이니 뭐니 복잡해서 배울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 등으로 신중한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별 수익은 모두 플러스입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 단타와 미수 몰빵으로 모심초사하던 때보다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합니다. 나름의 매매 원칙도 세웠고 공부도 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으므로 제 업무에는 지장을 주지 않게끔 예전과 같은 단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차후 전업인이 됐을 때도 저는 제 투자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향후 미래 전망과 경기를 예측해서 기술적 분석상 신호가 왔을 때 매매하는 추세 매매에 대가 제시리버모어의 방법이 제가 따르는 방법입니다. 아직 200만원이지만 나중엔 더큰 금액이 되길 기대하며 그땐 진정한 성공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떠나가면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부터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몇자 적을까 합니다. 제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는 회사 다닐 때로 생각납니다.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운 좋게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보다 주식이 앞으로 더 나을 것 같고 증권 관련 서적들을 보니까 주식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주식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에는 오래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길어야 5에서 6년 정도라 생각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식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겁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란 게 있어서 거기에 70에서 80%를 넣고 시작하여 1년 동안 펀드 수익률이 거의 100%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종합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니 펀드 수익률의 2에서 3배 정도는 벌지 않을까 생각하여 펀드를 환매하고 직접 투자로 거의 모두를 몰빵하여 투입했습니다. 주변의 주식 관련 고수분들, 자칭 주식 전문가들이 매주 강연회를 열었고, 저 또한 주식 고수들을 찾아다니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주식 고수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벌수 있다는 한결같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추천 종목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사람 말 듣고 벌었던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더 많았기 때문에 주식 관련 서적과 실패에서 성공한 사람의 강의와 기법 등을 공부해서 독자적인 원칙을 정립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원칙이란 주식은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등으로 주가가 형성된다고 하지만 그건 기본적인 즉 하기 좋은 이야기이고 선도 세력, 작전 세력들이 작업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그 세력들의 장난으로 인해 주가가 형성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술적 분석 위주로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에서 2년 동안 월급쟁이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 종합지수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실적이 예상했던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주식이 지금보다 더 상승을 한다고 해도 마음 고생만 하였지 먹을 것은 없겠구나 가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래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 6개월 내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연말 연초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서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올리고 끝을 내려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돈의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계속 내려가서 조금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주식 전문가들은 종합지수는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투자자의 계좌는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을 것 같더군요 단지 전문가의 배만 채워줄 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잘하면 회원 모집 왜 합니까? 자기가 돈 빌려서 세상 모든 돈을 다 쓸어 가겠지요. 절대 전문가라는 사람 믿지 마세요. 전문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주식을 그만두고 본업으로 돌아가야지요. 미련이 있으면 펀드에 묻어놓던지요. 돈도 좋지만 인간의 정신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고 미국 주가 등 매일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니 걱정거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등이 엉망이 되었고 내 자신은 계속 음지로 파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이제 본연의 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음지에서 다시 양지로요. 저는 이제 태어난 팔자대로 개미같이 열심히 생활하려고 합니다. 다들 나는 남들과 달리 한 방에 팔자가 필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들 하시겠지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난 복이 있어서 재물을 조금이든 많이든 얻는다면 부루 이웃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부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뭔가를 남기고 떠나가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푼 없이 시작을 해서 나이 50이 가까이 살아오면서 소위 맨땅에 헤딩하는 세월이 참 많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세상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팔자와 그 팔자를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들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운명을 거역하고 바짝 엎드려 있어야 하고 운이 왔을 때에는 과감하게 돌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되 과정을 즐기며 결과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 결과를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 말입이다. 그릇은 비워야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은 비워야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으로 조금이라도 후회하거나 생활이 엉망이라면 주식을 끊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원칙이 있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 등등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은 언젠가는 다 잃고 후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좀 벌지는 몰라도 정신이 피폐해지는 인간이 되지는 말자고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벌고 있을 때좀더 잃고 있을 때 모두 다 잃지는 않았을 때 돈보다 더중 요한 걸 잃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을 하시거나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